자, 여기 숨어서 빵야! 빵야! <웃음>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터넷 <웃음> 아, 재밌다! 또 어, 미사일 차례! 빵야! 빵야! 빵야! 못 <웃음> 어, 뭐, 도망가! 나터넷이요자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이번에 할 포켓몬은 전방적 발견 조준 발사! 두랄루돈입니다. 자이 두랄루돈으로 사용할 스킬은 러스터 캐논과 드래곤 테일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진입 물건은 힘의 머리띠 초점 렌즈 가운더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 업 탈출 버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서포터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0개 들고 갈 거고요 자 세트 효과는 브라운 3레벨 레드 1레벨 커플 1레벨 이렇게 총세 가지 세트 효과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유사 털의 드랄로돈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,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민해지기 자 가운데 비비면은 피어빈 거의 안일어날거거든요 우리 깨고략치고 올거거든 나이스 잡았고요 샥샥 나이스 <웃음> 아 좋아요 아 어, 라우스터캔 원찍어 주도록 할게요 야 나쁘지 않았다 와 멋있어 멋있어 터레이야 이거는 터레이야 뿅! 뿅! 좋은데? 뿅! 뿅! 뿅! 뿅! 야 아니 저까지 닿는 거 좋은데 머리 닿는 거 좋은데 이거 못 움직이잖아 아 이거 개공포인데? 강공포야? 뭐야 이거? 발사! 발사! 발사! 야 이거 터렛이야 진짜! 발사! 빵! 빵! 촉, 빵! 야! 아니 나쁘지 않는데? 데미지도 그렇고 거리가 어마어마한데? 자 여기 숨어서 빵야 빵야 <웃음>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<웃음> 아 터렛 재밌다 또 미사일 처리 빵야 빵야 빵야 <웃음> 어뭐또망가나 터렛이야 아아아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나 좋아 자 올라가자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이제 자, 일단 꿀 넣겠습니다 꿀 넣고 뒷짝에서 터렛 설치 빵야 빵야! 어디가? 빵야! <웃음> 야 이게 뭐야? 와 대박이야 저는 여기 밑에서 플신시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 빵빵빵오 와봐 빵야! 빵야! 빵야! <웃음> 야 이거 뭐야? 어, 어 망치냐? 자또 여기서 와봐 빵야! 빵야! <웃음> 어 일로와 일로와 <웃음> 여기 숨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올 때까지 기다려 하나의 터렛이야 이걸로 안 와? 안 오네 잘 먹을게 빵야 빵야 피해주고 빵야 어! 어! 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<웃음> 여기도 닿으니까 이렇게 때리면 돼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나쁘지 않는다 이거 나는 만족해 데미지가 약하지 않잖아요 이게 아, 좋습니다. 다 잡아주고요. 쿨타임만 조금만 더 짧다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. 자, 먹었죠? 빵야! <웃음> 아, 왜뭐 이렇게 재밌냐, 이거. 큰일 났네. 아, 심지어 궁극도 빨라. 멀리서. 이건 센스탱크가 아니야. 이건 그냥 터렛이야, 터렛. 어, 아, 야, 리자몽 궁극이 빠졌다. 나이스! 이거는 오히려 괜찮은 거 아니야? 이거 저기서 저거를 막을 때 동안 어차피 데미지는 들어가니까 나이스! 됐죠? 이 정도면 됐죠? 자 됐어! 됐어! 다 잡았어! 진짜 이제 진입하신 애들 다 잡았어! 저거 지금 신경쓰느라 못 먹어? 어어! 강꺽 리짱! 진짜 안정적이기만 하면 플러스 파워가 더 좋을 것 같아! 야 이건 아닌데? 이건 진짜 아닌데 이거? 어! 방벽 설치! 보탑 준비! 일로와! 일로와! 일로와! 어? 어? 어? 피하고? 어, 도망? 어, 어, 어, 어 선생님! <웃음> 이거, 로스트 캐논 쓰고, 플러스 파워 쓰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. 일로 와. 야, 내가 이긴다! 내가 이긴다! 나풀파 있다! <웃음> 야, 공속반업 좋은데? 나쁘지 않는데요? 세계제일 터렛 대회야. 어떤 터렛이 더 강력한가? 내가 위험할까? 너가 위험할까? 나 기지에서 쏘는데? 어뭐하니야너할줄 <웃음> 모르는구나? 나 심지어 짱돌도 들었어 얼마나 센데 <웃음> 치즈모드 파이스! 아다 뺏어먹어 다 뺏어먹어 뺏어 아 재밌는데 이거? 일로와 너도 일로와? <웃음> 일로와 다 와! 와 너무나 좋은데? 자 뒤들 몰래 골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넣으면 부서지거든요 좋아요 플러스 파워가 좋다 쇼! <웃음> 내가 이긴, 내가 이긴. <웃음> 어일로와 내가 이겨! 까불지마! 이것은 나의 영역이다. 러스킨은 쓰고 궁극기 쓰고 조라크도 뚫리는데 자, 멀리 더 포기하겠습니다. 자, 뭔가 좀 궁극기 에 닿을 것 같아서 살짝 뒤로 빠졌고요. 야, 이거. 오디 까불어, 오디 까불어! 진짜 좋다. 아, 너무 재밌다, 이거! 아군들만 잘 이제 버쳐주면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? 이건 어쩔 수 없어. 이건 죽어야 돼. 요시리스가 붙으면 원딜은 솔직히 살기 힘들어요. 자, 이제 2분 아쉽게 됐는데. 자,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궁극기는 좀 사용하는 걸 자제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내가 막을게. 아, 진짜 사기다. 짱돌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? 아, 짱돌이 나쁘지 않나. 진짜. 물리면 죽어야 된다는 너무나 큰 단점이 있긴 한데, 아, 데미지 보면은 그런 단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싹 사라져요. 자, 전 여기서 어그로. 그걸 치면 안 되지, 얘들아. 그걸 친다고? 어, 와봐. 이거는 취소하고요. 나 궁극기 없어. 요싱있어, 요싱있어, 요싱있어, 요싱있어. 나이스! 우리 지금 먹었어? 와, 아 <웃음> 어, 이거 진짜 이게 맞나 싶어요, 이제. 퍼레이요 진짜 이거. 어쩔 수 없어. 저 죽어도, 어쩔 수 없어. 죽어야 돼. 어쩔 수 없어, 이건. 아, 나이스. 야 진짜 대박이었다. 아니, 왜 이렇게 세지? 아, 너무나 이게 좋지? 자 이번에 드랄로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자, 개인적인 소감은 일단은 아,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아군들에게 잘 버텨주지 못하면은 금방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사실 딜랑 쪽에서는 드랄로던이 정말 너무나 센건 확실하고요. 하지만 어서캐던의 특성상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강력하고 그리고 이제 탈출 버튼과 하나 스킬 있죠. 그걸 이용하면은 이동은 가능한데 다이나믹하게 걸어다닐 수 없는. 이는 정말 기동력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건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단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랄루더는 러스터 캐논에 거의 끝자락에 맞추면 맞출수록 생존력이 올라가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.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감사합니다.